자, 여기가 몸 앞이죠 자, 그럼 클럽이 몸 옆으로 가서 몸 뒤로 갔어 그럼 여기서 이게 몸 옆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몸 앞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 들어오는 길이 살짝 다르죠? 자, 여기는 몸 앞이죠 여기는 몸 옆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몸 뒤죠 자, 그럼 우리가 돌면서 뻗어내면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옆으로 와 있죠 자, 거기서 꺾으면은 뒤로 가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앞에 있는 공을 쳐야 돼 그러려면은 몸의 옆을 지나서 몸의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교차 이렇게 몸의 옆을 지나서 몸의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교차 이렇게 자, 이때 다시 올라가 봐요 자, 천천히 팔동작 해봐 몸은 돌면서 일어나는 거야, 제자리에서 이렇게 네, 지금처럼 몸이 왼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 제자리를 지키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돌면서 옆으로, 꺾어서 뒤로, 일어나면서 옆에서. 그렇지, 지금처럼. 자, 돌면서 옆으로, 뒤로, 일어나면서 돌고. 그렇지, 지금처럼. 방금 것도 괜찮았어요. 여기서 돌면서 올라가야 돼. 돌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는 거는, 도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건데, 이거를 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일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 양팔은 아래쪽으로 모아주고 동작을 세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길게 한다는 느낌 빠르게 하지 않아도 돼요 동작이 커야 돼자 돌면서 뻗고 꺾어서 일어나면서 깊게 그렇죠 지금처럼 오늘 한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 어 우측으로 가긴 했지만 공이 반드시 가죠? 이렇게 가야 돼 공이 자 돌면서 옆으로 꺾어서 위로 지나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훨씬 낫잖아 네. 몸도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이러니까 자 돌면서 옆으로 꺾으면서 위로 일어나면서 내리고 스탑! 자 그랬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서여기 왔죠? 네. 자 그럼 한번더 돌면서 여기도 위로 이렇게 자 돌면서 옆으로 꺾으면서 위로 일어나면서 아래로 그렇지 돌면서 피니시 높게 그렇지 팔 모으고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자 백스윙까지만 가볼게요 자 돌고 꺾어 올리고 그럼 이게 돌면서 이렇게 들어올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손목을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이게 다시 백스윙 가볼게요. 자, 여기서 돌면서 넓게 들어와. 그럼 여기서 훨씬 안정적으로 지나가겠죠, 제가. 네. 이렇게 여기가 넓어야 돼. 자, 섭 잡고. 자, 돌면서 옆으로. 꺾어서 위로. 일어나면서 넓게 들어오고. 이렇게. 자, 돌면서 옆으로. 꺾어서 넓게 들어오면서 일어나고. 그렇지, 지금처럼. 자, 백스윙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옆으로. 일어나면 높게 위로. 자, 몸은 돌면서 일어나고 팔은 넓게 들어오면서 X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되는데. 자, 썩 잡고, 자, 돌면서 카메라에 닿듯이 멀리. 꺾어서 붙잡고, 거기서 다시 카메라에 닿으면서 방금 것처럼. 자, 돌면서 넓게. 내 쪽으로. 꺾고 올려서 내 쪽으로 보내면서 X자. 일어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T를 꽂을 때는 그렇게 모내기 하듯이 꽂으면은 되게 없 자 이거는 정말 쌀데이 없는 건데 하면은 좋아 음, 훨씬 덜 초보 같아 보여 자, 얘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네. 오른발을 내밀어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공하고 티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이게 아니라